마비노기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길드마다 길터라는 게 있어요 그 길터는 오시면 안 돼요 깜짝이야 근 켜준 줄 알았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상황 한번 해볼까요? 마비노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사례 뭐가 있죠? 자 바로 길터입니다 바로 이 은행 길터 여기가 바로 명당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뉴비가 왔어요 이 자리에 와 여기 되게 좋다 자리 그래서 이때 딱 날개 에 끼고 있는 이제 던진 던바트 이제 일진 저기요 네? 아 저기 여기 죄송한데 저 여기 저희 길터예요 어? 아, 아 죄송한데 제가 마비노기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마비노기의 그 길터 뭐 이런 게 있나요? 돈내는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아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여기 저희 길터예요 길터 잘 모르셨나 보구나 마비노기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길드마다 길터라는 게 있어요 그 길터는 오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길터가 뭐돈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거였어요 지금? 어머 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마비노기 한지 여기서 한지 15년째 했다고요 15년째 저희 길드가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길드라서 길드 없어 보이신데 다른 데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게 길터냐고 무슨 아 진짜 말안 들으시네 어부겜마거의 우리 길드원을 다 끌고 와봐 무슨 일이야 길드 왔으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여기 이 사람이 우리 길터 자리를 지금 뺏고 있어 지금 길터 자리를 아이말 못이네 이거 진짜 길터도 몰라? 여기 아무튼 우리 자리에요 다른 채널 가세요 자여튼 놀랐지만 그짓말 같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짓말은 아니에요 이게 어하다 이런 길터 일들이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VR 낀 김에 한마디 할게요 길터 가지고 좀 싸우시는 분들 길터 그 자리에 누가 왔어딴데 가세요 가뜩이나 사람 지 없어 죽겠는데 뭔 길터 싸움 하고 있어 지금 우리 남은 사람들끼리 좀 재밌게 놀고 해야지 서로 싸우지 말고 좀잘 지냅시다 좀 새로운 사람들끼리 좀 맞이해주고 좀 약간 약속